안녕하세요. 네, 광고에 보면 그 렌지, 렌지, 전자렌지, 가스렌지 그 후드 그 찌든 때 칙칙칙 뿌리면 싹새 것처럼 변하잖아요. 의심이 됐어요. 과연 저게 될까? 우리 집안될것 같은데 하면서 써봤고 또두 번째로는 저희 집그 가스 오븐 렌지 상판. 고기도 구먹고소어거도 해먹고, 이것저것 다 요리를 해먹고 깨끗하게 닦지 않아서 막 찌든 때가 들러붙은 우리 집그 가스 오븐 렌지 상판 과연 될까 해봤거든요.